안녕하세요 아이엠툴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디월트 제품명 읽는 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표 보이시죠 제 구독자들은 지겹게 보셨을 이표이 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옆에 카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보세요아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제가 절대적 진리를 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 이표 보시고 이해되면 다행 아니면 나는 다른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럼 그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표를 가지고 전동공구를 빠르게 이해를 했고 손님들 응대하는게 더 쉬워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어, 이 표를 디올트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드릴 드라이버, 햄머 드릴 드라이버는 DCD, 나머지는 DCF인데요. D, 디월트, C, 코드리스, 어, 리스는 없는 거라고 했죠. 코드가 없는, 즉 무선, 그리고 D, 드릴, 이렇게 한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디월트에서 F는 임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CF는... 어 임팩 드라이버 렌치라는 뜻이 되는데요 요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웃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팩 드라이버 렌치는 당연히 임팩 트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근데 어, 스크류 드라이버를 임팩의 범주에 넣는다는 걸 어,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디월트 10.8v 임팩 트 드라이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DCF815, DCF801이 아니라 스크류 드라이버인 DCF601 드린다면 공알못이라고 혼나겠죠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DCF887 임팩트 드라이버 분해도입니다 여기서 5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임팩터라고 하는 건데요 잘 봐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dcf 880 임팩 렌치 분해도 입니다 여기서는 4번 어, 여기서 는 4번이 임팩터 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제가 문제 삼은 dcf 601 스크류 드라이버 분해도 입니다 어, 여기서는 dcf 887 880 에서 언급한 임팩터가 보이세요 안보이죠 그래서 제가 dcf 601을 임팩 라인에 넣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실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dcf 887 어, 직구를 국내용으로 바꾼 거 있죠 그 영상 위에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아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러면 2분 5초 쯤에 뜹니다 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당시에는 타격 워머 메커니즘 어셈블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임팩터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이 임팩터 작동 원리가 궁금하다 어, 그럼 해외에서 한 유튜버가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 어, 옆에 카드 영상으로 올려놓 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고로 임팩트 드릴은 없다 보신 분들은 안보셔도 됩니다 어, 거기에 참고하라고 올린 영상이니까요 anyway 어, 디올트도 나름 기준을 세워서 했을텐데 어,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해가 안된다는거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충전드라이버 제품군에서 일반척을 쓰면 dcd 일반척이 아닌 나머지 전체를 dcf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말하면 어, 디올터에 조금 <웃음> 미안하지만 제품명에 있어서는 사실 보시처럼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dcf-887 어, 이런거는 어, 제품 고유 번호입니다 7로 시작하면 뭐, 드릴라인 791, 796, 8로 시작하면 임팩 라인 뭐 887, 880, 뭐, 885 그리고 9로 시작하면 프리미엄 드릴라인 뭐 991, 996 이렇게 가는거고요그 어, 다음에 p 이거는 5 0아워를 뜻하는 겁니다 d는 2, l은 3 m은 4 p는 5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e는 배터리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럼 a는 뭐냐 악세사리입니다 그래서 dcf-887p2a는 디월트 충전 임팩 라인에서 887 번호를 가진 제품이고 5.0Ah 배터리 2개의 악세사리가 있다 그럼 맞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임팩 드라이버 887 하나 5.0 배터리 둘, 그 다음에 요 악세사리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DCF887P3A는 5.0 암페어 아워 배터리가 3개라는 뜻이죠. 어, 디월트 홈페이지에 가셔서 887 검색하면 DCF887P3A는 안 뜹니다. 근데 이렇게 제품은 있다. 즉 이건 이벤트 제품이다. 어 사실 디올트 영업사원들이 DCF-887 P3A를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